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코너 돌리기입니다. 장쿠션, 단쿠션에서 출발해서 장쿠션으로, 단쿠션, 장쿠션으로 득점을 하는 쓰리 뱅크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음 비교적 득점 확률이 높고요. 코너에 있는 공을 치기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무회전, 스리뱅크, 하프 시스템. 코너를 돌아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코너밖에 없죠? 도착은 제로. 코너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 칸, 한 칸, 한칸 반. 여기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회전이니까 코너를 돌아 나오는, 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착은 제로. 그럼 출발. 여기가 1이고요. 2, 3, 4, 5, 6, 7, 8. 반칸이 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9.5 정도 되겠죠? 여기는 10. 자, 여기서부터 반칸씩 1이 올라갑니다. 11, 12, 13, 14. 이렇게 됩니다. 자 원쿠션 포인트. 자 여기가 1이 되고요. 2, 3, 4, 5, 6. 7, 8, 근데 여기는 안 치겠죠. 7까지 할게요. 계산공식은 출발 나누기 2를 하시면 원쿠션입니다. 하프 시스템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돌아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배치를 나두고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음. 자 돌아나가서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팔팔 나누기 2 4죠. 4를 향해서 자 이게 출발이 8이니까요. 이렇게 엎드리면 8이 되죠. 4를 향해 표선이 있네요.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팔 나누기에는 4, 포인트를 향해서 음, 스피드는 1.5 레일 내지 투레일좀 부드럽게 치셔도 되는데 음, 부드럽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톡그인다고 해야 되죠? 톡 이렇게 치우시면 됩니다. 빨로는 미들 빨라고 나가면 되고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모회전 상단 당점입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하프 시스템 하프 시스템은 웬만해서는 다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거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는 연습만 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완전히 벽 쪽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1 출발이네요 자 1의 반은 0.5죠 하프 시스템 0.5를 향해서 자, 프레임 포인트로 보시고 0.5를 향해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더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1에서 1.5의 1, 1. 시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그러면더먼 거리 자오려온 배치까지 한번 시타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런 배치를 놔둬 봤습니다. 자 출발이 팔에 있고요. 하프 시스템이니까 반을 치면 코너를 돌죠. 무회전으로 자 요렇게 떨어지면 1팁 요렇게 떨어지면 2팁입니다. 대략 2팁 라인 정도에 있네요. 요 3팁이니까 넘어가죠. 2팁 1팁은 음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이 1팁이고요. 10시 반 당점이 2팁 3팁은 음 대략 뭐 9시 주셔도 되고 9시 반을 주셔야 됩니다. 자 2팁 구간 8에 4를 치면 코너로 돌지만 투팁을 주시면 한칸 길게 나옵니다. 시탈 해볼게요.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3팁을 한번 시타를 하고 약간 어려운 공한번 시타를 더한 다음 시구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팁 구간 자, 3팁 구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겠죠? 3팁이면 여기서 회전 타고 득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팔에 하프 4. 한칸반 떨어져 있으니 3팁. 시타를 해볼게요. 약간 짧았지만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느 각도에서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음, 대신에 길게 오면 공이 길게 가겠죠 여기서 쳐서 짧게 오면 짧게 나갑니다 그것만 연습을 통해서 어, 가시는 구장의 테이블에 맞게끔 어,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려운 구간 저 뒤에 14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번 시타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4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배치를 놔둬습니다. 14의 하프는 7이죠. 7이 14. 자, 14, 7. 여기 포인트죠.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우회전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코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치셔야겠죠? 코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치셔야겠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오려면 1팁, 여기 오려면 2팁, 여기는 3팁.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고 득점 확률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